자이 게임은 도시건설 게임은 아니에요. 힐링게임이죠. 자 이번에 진행할 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딱세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네개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마우스 왼쪽 버튼 그리고 취소시키기 Z버튼 그리고 재실행버튼 X버튼 그리고 마우스를 길게 누르시면 자 이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필요 없는 것들 없애도 되고요. 자 이걸로 플레이하시면 되고 그 일반적인 힐링 게임하고는 다르게 스코어제가 없어요. 그래서 원한 대로 그 도시를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바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다른 사람들은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그런 분들은 뭐그 뭐야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런 멋진 성들을 만드는데 저 같은 거는 어, 저 같은 케이스죠.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미적 감각이 없어요 미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어야 될지 좀 많이 고민하고 을 있긴 합니다 자 이번에도 적당히 지어 볼게요 그렇게 이쁘게는 지을 수는 없겠지만 노력은 해봐야겠죠 자 이거 색깔을 통일시키는 게 제일 이쁘긴 합니다 특히나 이 하얀색 있죠 이 하얀색이 제일 멋진 색깔이기 때문에 주로 이 색깔을 많이 사용하긴 할 거예요 근데 약간 좀 섞어서 지을게요. 자, 대략 이 정도 잡아놓고 색깔 좀 바꿔서 이렇게 저 번갈아가면서 지을게요. 자 색깔 한번 섞어봅시다. 자 여기도 이렇게 지어보고요. 음, 좋아요. 한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이 건물을 아닌가? 음, 좀더 이쁘게 지어야 될까?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비둘기야. 저리 가렴. 음, 좀더 보내고. 아, 이쪽을 좀 멋지게 만들어 볼게요. 자, 색깔 좀 바꿉시다. 호잇. 호잇. 호잇. 호잇. 아, 이런 식이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을 얘예 색깔로 좀 메꿔볼게요. 자, 그리고 좀더 색깔 좀더 그, 섞어 볼게요. 이런 색깔 있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한번 지어볼게요. 여기도 너무 깨끗하죠? 좀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짓고 이 아래쪽 있죠? 이거를 세울까요? 말까요? 좀 고민이 들긴 한데 아,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자, 아래쪽을 들어줄게요. 음... 겉보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얘는 이 정도만 짓고 또 다른 건물 한번 지어 봅시다 어... 이번엔좀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도 끊어 버리고 자 이쪽도 끊고 끊고 길을 여기다 연결시킬게요 자 이렇게 해 볼게요 이번엔 얘보다 더 크게 만들어 봅시다 자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이것도 색깔을 섞어서 만들어 볼게요 자좀더 크게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아유 너무 크죠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한 거물 크기를 이 정도로 만들어 볼게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자 대충 짓고 으 이거 블록 채운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쵸? 그거 감안하고 짓는 거니까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해 볼게요 자 색깔은 계속 섞어야 돼요 좀더 현실적이게 보일 테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아, 이쪽도좀 채워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 색깔 또 섞어 놓읍시다. 이거 비슷한 색깔이죠. 연단 색깔로 또 채워 넣고 좋아요. 자, 흑 색깔이 있었는데, 너였니? 그쵸 얘죠 야, 얘도 좀 챙겨놓고 자, 좀만 더 올려볼게요 자, 좀만 더 이렇게 하고 다시 아, 밝은 색깔 흰색깔 여기다 좀보완을 시키고 음 좋아요 대충 보면 어느정도 좀 잡혀진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자 좀만 다듬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음 나쁘지 않네요 그리고 여기도 단색깔로 좀 도배하고 오케이 자, 회색깔이 너무 없어요 회색깔을 좀 보완을 시킬게요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을 자 이런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음, 좋아요 어? 괜찮은데?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좀 회색깔로 메꿔주고 음. 그리고 아래쪽은 좀 진한 색으로 메꿀게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합시다 이 가운데 있죠 가운데를 주황색으로 메꾸면 좋겠지만 다른 색깔로 좀 메꿀게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볼게요 그리고 그래 이쪽에서 색깔 좀빼 올게요 좋아 여기 살짝만 올리고 여기도 음 이렇게 하고 아래쪽은 흰색 아니야 좀, 좀만 조더 좀더보완이 필요합니다 음좀더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 일단 이쪽 라인 이죠자 여기를 일단 꼭지점을 찍을게요 꼭지점 찍고 자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발코니를 하나 만들고 색깔을 좀 바꾸죠 음 비슷한 색깔인 것 같은데 아닌가 이아이 한번 집어넣어보죠 그런 느낌이 오겠지? 좀더 올려볼까? 아니야 그만 올릴게요 자 그만 올리고 여기서 회색을 좀 올립시다 나 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쪽이 좀 너무 썰렁한데 중간다리를 한번 만들어보는게 어떨까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도 중간다리 흰색을 좀 만들어줍시다 자 이쪽으로 뺄게요 오케이 여기도 아니야 잘못했어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게 맞는것 같아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합시다 여기 좀 약간 좀 애매하죠 자 색깔을 어이 색깔 말고 다른 색깔을 좀 붙여놓을게 호잇 자 이렇게 하고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도 좀 보완을 할게요 회색 이게 회색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흑색 어디갔지? 넌가? 음, 흑색이 어디갔는지 정확히 보이지가 않죠? 지금 태양이 비춰서 그렇죠? 자 그러면 광원을 좀 바꿔볼게요 이거, 이건 좀 아닌듯 어, 이렇게 하니까 좀 보이네요. 그쵸? 자, 좀 다듬을게요. 이 가운데층 있죠? 여기를 얘로 좀 메꿀게요. 자, 이렇게 메꿉시다. 어, 너무 메꾼 것 같아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 이렇게 하고. 여기도 좀 메꾸고. 됐어 이쪽 라인, 이쪽 라인은 어떤 색깔로 하는게 좋을까? 흰색, 흰색이 나을 것 같아요 에헤이 왜 이게 나오나 이거 여기 좀 메꿔야겠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진짜 아 이건 안 이쁜데 자그 다음에 이쪽 라인은 회색으로 할게요 자 똑같이 메꿔주고 괜찮죠 음, 괜찮은 것 같고. 그, 이 아이 있어요. 이 아이를, 이 안쪽이랑 좀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여기 있죠? 이렇게 연결시킬게요. 음, 보기 좋고요. 그리고, 자, 색깔을 맞춥시다. 오케이. 나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제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얘도 자 이런 식으로 구성하고 음이 아래쪽도 좀 허전하니까 좀만 더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 메꿔준 다음에 위에다가 자이 아이들을 만들면 되겠죠 아니쁘다 이건 좀안 이쁜 것 같아. 자, 회색을 좀더 메꾸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쵸? 아니야. 그래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 좀만 더 메꿉시다. 자, 같은 색깔. 다른 색깔. 이렇게 메꿔주고. 여기 아래를. 좀 메꿔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여기도 메꿔주고 그냥 중간에 이상한 데 없죠 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런 아이 하나하나씩만 지어줄게요 호이 메꿔 봐라 여기는 메꾸면 안돼자이 아이 하나 옮길려주고 위에는 빵빨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조치하면 될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한계인듯 자 그리고 이쪽 라인에다 하얀색을좀 올려주고 아안 이뻐요 안 이뻐 자 안에 쪽좀 메꿀게요 그래 이렇게 메꿔주고 여기도 좀 메꿀까요? 오케이.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좀만 메꿔줄게요. 이렇게. 얘는 빼고. 좋아요. 또 내가 원하는 구조는 아니야. 여기 메꾸면 안 되겠죠? 어때네? 메꿀까? 아니야. 아 그래 이게 낫겠다 자 이렇게 낫고 여기도 메꿀게요 자 필요 없는 건 메꿔야지 자 아래쪽 이쪽도 좀 작업을 할게요 여기 라인 이 있죠 이거 좀 너무 썰렁하니까 좀 조치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 라인이 있죠 여기도 좀만 조치를 할게요 그 이정도까지만 하고 여긴 안되고 여기는 메꾸는 게 맞아요 이쪽 라인 좀 애매한데 해봐라 보기음 그래 여기 여기는 아니야 이거 너 말고 다른 색깔로 하자 자이 아이로 할게요 음 보기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기분타신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도 좀정리 할게요 이쪽 라인 자 색깔을 여러개 바꿔가면서 쭉쭉쭉 올리면서 그렇게 하고 여기도 하나 좀 올려볼까요 아 너무너무 너무, 너무 더 붙이면 그런가? 음 좀만 더 해봅시다 자 윈색 올리고 자이 정도 하고 이쪽 라인에다가는 주황색 그리고 위쪽에다가는 회색 그래 이렇게 합시다 여기도 좀 회색을 붙일게요 이렇게 하고 이쪽은 흰색 그리고 여기를 좀 메꾸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말이죠. 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아닌가? 안 되겠어. 여기 좀더 작업을 합시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현실적이게 좀 작업을 하고 주황색을 좀 올릴게요. 자 이렇게 올리고 여기는 메꾸면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닌가? 아, 어, 메꾸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해요. 자메고 메코 올게요 메꾸도 상관 없죠? 오케이 좀만 더 다듬어 봅시다 호잇 호잇 음 그래 그리고 한번 더 올려봐라 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자, 흰색, 그 흰색으로 좀 마무리 짓고.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고. 여기는 다른 색깔. 다른 색깔을 만들게요. 그 아래쪽에다 깔아줄게요. 끝. 어, 연결해야겠다, 여기. 안 이쁘죠? 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다른 색깔로 마무리. 좋아요 자 어때요? 괜찮은 것 같죠? 이 정도만 짓고 이제 주변을 좀 정리를 할게요 아, 어떤 모양이 좋을까? 자 일단 주변의 도로를 좀 감싸줘야 되고 오케이. Okay, 좋아요. 자, 색깔을 조합을 하는 게뭐 이쁠 수도 있긴 한데 원래대로 하면 그이 흰색이 제일 베스트긴 해요. 근데 다른 색깔도 한번 조합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빨간색이나 이런 데도 있죠. 이런 데도 한번 조합을 해볼게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죠. 자 일단 이쪽 라인에 자, 그한 건물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색깔도 있죠. 일단, 최단 써봅시다. 그리고 색깔을 섞어서. 자, 괜찮게 한번 지어볼게요. 자, 색깔이 좀 비슷하니까 좀 봐줄만 한것 같아요. 그쵸? 자, 이거 하고, 보라색. 아, 어, 보라색도 좀 커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오케이. 흐흠, 그래도 안 이쁘네요. 자, 얘는 적당하게 만들게요. 자, 이거 말고 또 다른 괜찮은 색깔 있나? 이거 말고, 하늘색. 그래요, 이렇게 하고. 음, 이게 최선입니까? 이거 좀 그런데. 자좀더 이쁘게 만들어 봅시다 이거는 좀 아닌 것같아자 색깔을 좀 다듬어서 이렇게 짚고 오케이 여기도 색깔 바꿔주고 연결시키고 그래야 좀 크게 만들게요 아 이건 내가 원한게 아니었데 는자 일단 이렇게 지읍시다 안 이쁜데 그쵸? 안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웃음> 진짜 안 이쁘죠? 이 색깔에 비해서 너무 안 이뻐요 그래 이런게 좀 단점이야 단색깔 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구원을 할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음, 충격이네요 그쵸 이거 자 롤백을 합시다 되돌릴게요 자 어디까지 되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아마 얘가 최대한 많이 기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자, 이런 거는 그냥 작게 지을게요. 자, 작게 작게 만듭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마우스, 그래. 자, 여기서 지어야 되겠죠? 자, 색깔을 좀 이쁘게 꾸며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대충 지어 놓고 색깔을 좀 채워 놓고 다른 색깔도 살짝살짝 살짝 첨가를 시키고 음... 안 이쁜데... 뭘 해도 안 이쁘네요 아이 아이는 포기합시다 그냥 적당히 지을게요 색깔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이거 답이 없네요 이게 낭만적인 색깔인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구조의 색깔에 비해서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 모르겠어요 자또 색깔 설정하고 우리 연두색깔도 있죠? 이것도 좀 섞어 넣을게요 음, 그냥 이정도로 만족합시다 안되겠어 자 여기서 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쪽도 좀 커버를 하고 오잇오잇 오잇.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만들면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안 이쁘잖아요 빨간색으로 한번 조합을 맞춰 볼게요 이것도 괜찮긴 한데 얘네 같은 집은 정말 작게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색깔들은 조금씩 조금씩 씻게요 어? 너 기둥 건드렸어? 안돼 그래 이런 식으로 짓는 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짓는 건 오케이 요자 그리고 집을 조금만 더 만듭시다 자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가 빨간색하고 여러가지 색깔을 좀 조합을 시켜 볼게요 그 주황색이 이쁜 색깔이거든요 주황색 그래서 주황색만으로도 지어도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얘는 좀 섞어서 지어봅시다 어울리거든요 은근 그쵸? 자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지으면 좋을까 또 색깔 섞어 넣어야겠죠 자 분홍색하고도 섞어줄게요. 지아 이게 좀 시야가 제대로 안 나오네요. 어 괜찮죠? 자 적당히 지어주고용 라인에다가는 빨간색. 이렇게. 야안 이뻐진다. <웃음> 어 이상하죠? 아니야 내가 원한 모양은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자, 좀만 더 힘내봅시다 방법이 나오겠지 자 이런식으로 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짓고 색깔 좀다 섞어 볼게요 그냥 자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지금 주황색은 색깔이 이쁜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섞어 지어도 되고 빨간색 살짝만 뭐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고 중간 연결하고 아니야 얘는 여기를 연결합시다 이쪽 라인 있죠? 이렇게 연결하고 음 그래 아니쁘긴 한데 그래도 색깔이 섞이니까 봐주면 하나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자 다시 섞읍시다 자 주황색 우리의 희망 여기다가 주황색을 또 올리고 그 다음에 자두색 있죠 자두색을 자라인에 감쌀게요 라인에 감쌉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래 음 정말 못 봐주겠군 자, 아래쪽은 주황색 깔고 이렇게 깔아주고, 사이는 좀 메꿀게요. 자, 여기도 메꾸고, 이쪽 아래 도 메꾸고, 오케이. 자, 여기도 주황색으로 메꾸고, 자주색, 자주색으로 어디를 메꾸면 좋을까 여기 라인이 있죠. 그래 이 라인 괜찮은 것 같고 여기는 좀 빨간색 올리고 그래 자 이렇게 하고 음 뭔가 좀 부족해요 뭔가 부족해 자 이쪽에도 뭔가 기둥을 올리는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 있죠? 빨간색 올리고 연결됐니? 됐죠? 아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자그런 다음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 이 아이도 좀 연결을 시키면 좋을텐데 이쪽에 이미 보라색을 쓰고 있으니까 이쪽을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다가 좀 올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집을 올립시다 오케이 그리고 빨간색은 이쪽 라인을 올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분홍색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거 분홍색 아닌가? 아니죠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자 이쪽 라인 음, 좀 작업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주황색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깨작깨작 찍고 감싸주고 여기도 음.. 뭐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해봅시다. 여기 연결시키면 될까요? 이쁠 것 같긴 한데, 일단 연결시켜놓고 빨간색을 좀 위에다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쪽 라인에다가는 분홍색 살짝 칠할게요. 음 이렇게 합시다 좋아 여기도 분홍색좀 메꿔놓고 이쪽은 어떨까요? 여기 막을까요? 막아도 될것 같은데? 호잇 그리고 빨간색 어디갔어? 빨간색 여기 하나 좀 만들어 놓을게요 오케이 호잇 이쪽도 좀 올릴래? 오케이 여기도 좀 올리고 이쪽은 색깔 좀 바꾸자 아 이거 말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라인은 주황색으로 채웁시다 좋아요 봐줌만한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중간에 좀어 이렇게 도로가 아니 그 계단이 있으니까 좀 이뻐보이긴 해요 자 여기를 자 색깔 좀 채워주고 이쪽도 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될것 같고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인 것 같지만요 아 이렇게 하면 하고 자, 이쪽에 좀 빨간 건물 하나만 더 짓고 마무리 지을게요 좋아요 이렇게 큰 건물들이 만들어졌으니까 중간에 작은 건물들들좀 만들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건물들이 좋을까요 이런 색깔들 어때요 색깔 섞읍시다 이렇게 비슷한 색깔대로 지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도 좀 열심히 찍겠습니다 호잇. 이거 붙었니? 안 붙었을 것 같은데 아 붙은, 붙었네요 괜찮아. 붙었으면 이렇게 지어야지 자 다음거 다음 건물 지읍시다 여기도 메꿀게요 그래요 이렇게 지워놓고 작은 건물이니까 자 이쪽라인은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잘나가는 색깔도 조합으로 그냥 작게 지을까요? 그냥 자 이렇게 짓고 음.. 여기다 흰색까지 추가를 시키면 대략 지어지는것 같기도 한데 아니야 그러지 말고 아니야 이렇게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지은 다음에 여기까지 길을 연결할게요 좋아요 음 됐어 가운데는 군대를 만들던가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문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는 연결할 필요 없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이렇게 지을게요 색깔 좀 바꾸자 자 이렇게 지어 놓고 계속 확장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벽을 감쌀까요? 굳이 벽을 감쌀 필요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감싸면 좀 이쁠 것 같아요 물론 집이겠죠 집으로 감싸는 거겠죠? 자 여기도 좀 정리하고 이쪽에다 집을 만듭시다 색깔 좀 섞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죠 이하고음 이렇게 섞어서 만들게요 으잇 음 색깔 섞읍시다 그래요 뭐 어느정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됐어 사실 얘가 메인 건물이죠 얘가 뭐이 정도까지 지을 필요 는 없으니까 그냥 대충 어울리게 지을게요 자 길을 만들어 주고 여기도 좀 감싸야겠죠 일반적인 건물들 몇개 좀 지어 볼게요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n o p 너 나와봐 됐어 자 이번에는 연두색 계열로 한번 지어 볼게요 자 연두색 계열 여기 있죠? 이 아이로 몇 개를 좀 지어 보겠습니다 좀 길게 지어 볼게요 자 이렇게 지어 놓고 색깔 섞고 여기 붙여 놓고 좋아요 일반적인 집 같죠 진짜 자그 다음에 이쪽 라인에도 계속 집을 감싸줄게요 자 여기는 어떤식으로 지을까요 일 이거 감싸주고 자 이쪽 라인에 무슨 색깔이 좋을까 이거 한번 찾아보죠 이제 다 한거 같죠 이제 노란 누란 그 누란색 계열이 있는거 같은데 얘도 적당하게 이렇게 메꿔주고 메꾸면 될거 같아요 됐어 되죠 음잘 만들어졌구만 보기 좋구만 그리고 잠깐 하나 이렇게 좀 튀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지을게요 이제 나무 색상 계열이 어딨죠? 음.. 이 사이에다가 좀.. 한두 개씩 지읍시다 호잇!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지을 데가 없죠? 이쪽 라인이 있죠 됐어요 이렇게 짓고 그래요 이렇게 한두개씩 띄어서 지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음 보기 좋구만 자 일반적인 건물 계열이니까 이렇게 두개씩 지어준 것도 있고 세개씩 지어주고 그렇게 좀어 감싸줘야 될것 같아요 자이 하나 지어주고 다른 색깔도 좀 지어줍시다 이런 애들 있죠 그래 이렇게 짓고 자 다른 색깔 하늘 색깔도 있죠 이런 거좀 메꿔주고 후잇 됐어 괜찮은 것 같아요 하얀색도 지어줘야 될것 같은데 자그 다음에 하얀색도 좀 지어주고 올라가고 자 이런 식으로 짓고 높 nope. 그래요 이렇게 지을게요 됐어 더 이상은 무리인 듯응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이제는 좀 마을같이 생겼죠 마을같이 생겼는데 다들 큰마이다 보니까 음.. 좀 현실적이진 않아요 자 좀만 더 장식을 한 후에 마무리 지어볼게요 어, 이런 애도 있죠 자 이렇게 짓고 여기다가도 다른 색깔을 지을게요 이런 색깔도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없애고 끝자락에 하나 짓고 네, 여기다 빨간색 빨간색 계열 한번 지읍시다 어 얘는 좀 애매한데 좀 크게 지을까 요 약간 좀 섞어서 어 그래도 될것 같고 자 주황색 까지 섞어 볼게요 자 진짜 한국에 걸쳐있는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듭시다 이런식으로 짓고 여기 이거 좀 올리고 빨간색을 좀 도배하고 이렇게 음, 된것 같아요 괜찮죠 자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좋을까 흰색! 흰색도 좀 사용하긴 해야돼요 자 여기도 좀 메꾸고 흰색 건물 작은 거좀지울게요아 이거 눌렀다니 뭐하니 지금 그 이렇게 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좀 너무 이상하게 지었는데 좀 색깔을 섞을게요. 음. 좀만 작업부터 합시다. 여기 메꿔야 되고, 한색 좀 설치하고. 됐어 그래, 이렇게 지까 음, 아니요안 이뻐요. 나름 볼만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자 이렇게 또 길을 열어주고, 어때요? 나름 이쁘게 지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좀만 더 가다듬어서 벽을 성을 만들거나 벽을 만들거나 그러면 될것 같은데, 어, 이 정도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냥 하나만 더 줍시다. 아쉬우니까, 여기 있죠? 대략 좀 작업을 해놓고. 됐어. 음, 이렇게 하면 되고 이쪽에 파란색이 없단 말이죠. 파란색이, 어, 여기가 파란색이 없죠. 여기다가 파란색 하나만 더 만들게요. 자, 시도해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색깔 섞고 다른 색깔도 좀 섞을게요 음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자, 이 정도 색깔이면 좀 만족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우면 색깔도 뭐 어긋나지도 않고 나름 융화가 된것 같아요 이 정도 지우면 어느 정도 이 게임도 즐겼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거 가지고 반지의 제왕처럼 멋진 건물 더 지울 수 있어요 이거 높이 제한 없는 거 보시면 딱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거보다 더 멋지게 지으시면 될것 같아요 딱 그런 것 같아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이 게임은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자더 멋진 영상은 더 멋지게 지으신 분들 거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